이럴 거면 올라올 걸 벌어서. 그 다음에 택배가 있었어요. 택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에어팟 투명케이스입니다. 원래 기존에는 에어팟이 어떤 걸 들고 있냐면 원래 이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액션토끼였나요? 기억이 잘안나네 아, 오브 액션토끼였던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리콘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때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한 걸로 바꿔 끼면 좀 깔끔할 것 같아서 주문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바꿔 껴 볼게요 이것도 예쁘긴 한데 아쉽긴 하네요 역시 애플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그냥 순정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네, 하지만 저는 애플 케어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아,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. 그래도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냥 써야겠죠? 네, 이렇게 제 에어팟 케이스가 투명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케이스가 두껍긴 한데 뭐 깔끔합니다. 근데 여기 기포가 차서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살짝 누르면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스크래치가 아니라 기포 있긴 한데 하나 좀 아쉽네요. 이거는 쓰다 보면 또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. 한번 닦고 다시 할까? 저기 가격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천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혜자입니다 정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케이스 몇번 사면은 다른 케이스를 진짜 절대 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음. 저는 확실히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쓰는 게제 정서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색깔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그냥 제품 색깔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더 저는 좋습니다. 근데 이건 단점이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못딱게 뭐 어디 매달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방 속에 넣어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짠네 오늘은 제가 이따가 저녁 5시부터 내일 낮 2시까지 수시 실리시험 출제 감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오늘 금요일이고요.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밤샘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밤샘을 많이 해서 뭐 거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놀 때랑 일할 때 밤샘은 많이 느낌이 다르니까 좀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따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가려고요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읽을 수 있으면 책 읽으려도 시간 빨리 가니까 책 하나 빌려서 가려고요 내일 또 조판이라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잠 못잘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. 잠을 자더라도 2시간 정도밖에 못잘 것 같아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렇게 붙였어요 못거려 n 아 k n o 잠깐만 아직 하지시 o w 빨리빨리 못하리까 엄마가 준비 t know. I don't 식용유를 왜? 해? 얘를 녹여서 n o 을때 달라붙지 않게 기름을 묻혀 놨는데. n o w I 영상에 써먹으려고 I 지 이굿자로 아 말할 것 같으면 재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했을 때 엄마가 달고나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이 국자에 늘해 먹었어. 이 국자에? 아, 어, 나보다 나이 많은 국자. 아, 어, 진짜 많이 해 먹었어 이 국자에. 그래서 소다가 있는 거야. 나이 임실했을때 국이 달고나 너무 먹고 싶어서 소다를 슈퍼 가서 사 와서 혼자 그거 해 먹다 할머니가 맨날 국자 닦는다고. 아, 닦지 말라고 또해 먹을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빨리 안 찍으면 손가락 뜨거워지다시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차가 얼마나 좋겠나그때 올라왔어 자